아빠가뭘 저렇게 가지고 오시는 걸까? 저렇게내 응? 방에 뭐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지? 음. 음. 음. 아휴 힘들다 얘들아 이번에 아빠 회사 창고에 물건이 꽉 차면서 회사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잠깐만 여기에 맡아두기로 했단다 그럼 아빠, 저는 어디서 자요? 잠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오빠 방에서 같이 자. 어? 오빠 방에서 같이 자라고요? 진짜 진짜 진짜 그거 싫어요. 진짜 오빠 얼굴만 봐도 토하는데. 그리고 또 오빠 방에서 냄새날 것 같다고요. 아이 뭐 어때, 어? 둘이 아주 친한 남매잖아. 같이 자면 좀 좋지. 응? 일주일만 참아. 아빠. 요즘 사춘기에요 저 진짜 요즘 눈물도 많고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채 때문에 제가 가출이라도 하면 책임지실 거예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나이라고요 그냥 요르르 베란다에 재우죠 근데 no. 그러다가 새벽에 추워가지고 턱이 막입 어... 돌아가 그냥 엥? 돌아가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거실에서 잘래 미안하지만 거실에도 회사짐이꽉 찼단다 어, 그럼 진짜 오빠랑 같이 자야 한다고? 야 리얼 네가왜 싫어하는 거지? 완전 어이없네 나한테 공손하게 내 방에서 잘수 있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님? 어, 어쩔 티니 아나 이게 까불고 있어 아빠 말리지 마 아나 아 나부라니까 아, 아, 진짜 아나 진짜 화났으니까 나봐 꿀밤 한대 먹여주게 아무도 놔, 안 뵙는데 뭘 해? 어쨌든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불편하겠지만 좀 참고 같이 살렴 그래 요즘에 둘이 너무 싸우기만 하던데 이번 기회에 화해도 막뭐 하고 어? 같이 많이 이야기도 하고 어? 사이좋은 남매처럼 그렇게 좀 지내 음... <웃음> 진짜 진짜 싫다 <웃음> 몇분 moments later 아, 진짜 짜증나. 내 방에 온걸 환영한다. 이하수야말 음, 음, 걸지 말아줄래? 여기 잠깐 지내는 것뿐이니까 친한 척아니으면 좋겠어. 아, 아주 아주 건방지고만 너라는 존재가 내 방에 오니까 공기가 오염된 것 같아서 화가 치밀어 올라. 지금 당장 달려가서 꿀밤을 먹여주고 싶지만 나가서 프레시한 공기 좀 흡입하고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동생이란 존재는 정말 죽이고 싶은 존재 하지만 일주일만 꾹 참고 한번잘 살아보는 거예요 어? 이게 왜안 열려? 어? 이게 뭐야 어? 왜안 열려 어, 어, 오빠는 새로 오빠는 그냥 베란다에서 자 거기가 딱 어울리네 어, 거기 내가 이불은 깔아놨으니까 어, 고마워 안 해도 돼 거기서 자 알았지 너 진짜 죽는다 빨리 문 열어 여기서 나가면 너 죽여버린다 <목소리도> 내가 못올줄 알았냐? 6 hours later. 아 진짜 열나더아 열리盪... 오빠 문 닫고 똥 싸라고. 에. 내가 내 방에서 내가 요거 싸는 게 오마이 랑 도대체 무슨 상관스아 진짜 열나더러. 어. <목소리도> 어 마지막 한발부드둑득우 오우 득부다 이제 한번 부득+ 까 오우! 귀신이다! 득 부득+ 부득+ 부득+ 부득+ 부득+ 부득+ 부 진짜 얼굴도 더럽게 못 생겼는데 뭘 그런 걸 붙여 짜증나게. 부득+ 니득 부득+ 부나 정도면 어? 어 뭐, 유전자 물방 받은 거지. 우리가 친남매가 맞는 지 의심스럽기도 해. 나는... 음... 그렇긴 해. 어, 왜냐면 나도 이집 아들인데, 왜난곰탱인지모르겠어 나도 그게... 열라 의문이긴 합니다요. 아... 나도 화장실 가야지. 음... 아... 아... 아... 아... 고 아... 아! 안 내리는데 아... 아... 깜빡했어. 아... 아... 빡했내 진 화장실 똥네 개쩌네 아... 으... 야! 아 어쨌든 아, 나잘때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라서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니까 숨지기고 잤으면 좋겠어 어? 너왜 자는 거야? 아 시끄러워! 이렇게, 이렇게 시끄러우면 내가 자면 어떻게... 이제 시켜야지 no 이제야 좀살수 있겠네. 아휴. 음. 아왜가 The next day. 오늘 준비물이 뭐더라? 아, 맞다 크레파스랑 스케치북 됐다 가방이 잘 챙기고 서씹 얼른 학교 가야겠다 어워서어꽃어 피워서 씹꽃을 피워서 몬가 작은 건가? 에이 진짜 미야 A l 오빠 아직 카키에서안 왔겠지? 이 시간에 틱톡이나 해볼까? <웃음> 오빠들 안녕하세요. 일일자 틱톡커 요르프 린세스예요잘 부탁해요, 오빠들 내 방에서 뭐하냐? 진짜 개패고 싶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봤, 구나 미안. <웃음> 내 방에서는 조금 조심해 주었으면 좋겠어. 어, 어, 아, 맞다. 오빠가 내 크레파스 가져갔냐? 아, 이거? 나도 준비물이라서. 아예 나도 준비물이었는데 왜말안 하고 내거 가져가? 이거 내 거가 어디 있음? 네가내 방에 들어왔으면 네 물건도 다 내거임 모래! 모래는 개뿔 아 됐고 절로 갔으면 좋겠어 나 지금 피곤하니까 없어. 어? 이게 뭐야? 어? 몇분 후에. 야, 너 설마 내 핸드폰 만졌냐? 고 장난 짠呐. 뭔 소리야? 그냥 한번 툭 건드리니까 꺼지더만. 야, 네가 고장 시킨 거잖아. <웃음> 너... 아니라고. 아 연락이 없네. 아, 내거 함부로 만지지 마. <웃음> 오빠도 내 크레파스 건드렸잖아. 어쩔 TV, 어쩔 TV, 어쩔 TV. <웃음> 참을 수가 없네. 응? 진짜 나 오빠랑 같은 방에서 못 지내겠어. 안 되겠어. 나 이렇게 어 이렇게 내듯다선 네, 그거 이거 어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는 건 이제부터 다내 거니까. 아 좋네 좋아 어 좋아 좋아 어너네 물건 넘어오기만 해봐. 다 박살 내줄 테니까. 훔 Much much much later. 어예니형 어. 네. 네 여기 넘어왔네 이건 내 거야. 아 그, 그건 좀 곤란한데.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건 내 거야.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아, 아, 아, 진짜 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음내내내내내내내내내내 서로 확실하게 하 y 동생 r 그래? 그럼 singer? Good, c o m 거 on. y o u r 아재밌다 t i n g 어 t 그 e I'm going to go. Oh, y e 아 h 야 그러지 말고 g 아, o 나도 한판 o 응아 m going to go. I'm 하하하하하하 <웃음>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어, 이게 왜 꺼져? 에이 아, 컴퓨터 코드는 여기 있어서 뽑아버림 수고 또이소 흥! 아아아 아나 오늘 크리파 크레파스로 숙제 있어서 이거 해야됨 어 그러든지 말든지 어? 아, 수고? 뿌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좋아. 뿌뿌뿌뿌뿌뿌뿌뿌 좋아. <웃음> 아싸 숙제 내뿌뿌뿌뿌뿌그뿌뿌뿌뿌뿌뿌뿌돌뿌뿌 <다> <웃음> 음너무왔으니까 이거 내꺼 대체 뭐 그래도 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에어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그어어어어어어어어어 똥마려운데 아 뭐... 그래라 근데 내가 그렇게 귀엽냐? 아, 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이잖아 어... 어... 에휴, 그래도 오빠는 오빠구만 <웃음> 아니냐고! 아 언니, 아니, 네가 손 너무서 허접스럽쓴 거면 어? 내 눈치를 말주시지 뭐하는 거야! 뭐너 설야 여긴 원래부터 내 방이었어. 엄마 아빠가 내 이름으로 내 방.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